<웃음> <나한테> <웃음> <또> 그러니까 <웃음> 저런 룩이 이제 뭐그 백신 접종 룩이라고 하잖아요 뭔지 <웃음> 알죠? 그러네. 계속 백신 맞을게요.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복만, 새복만. 새복만 받. 새복만 네. 받. 그냥, 저는 근데 네. 유튜버 쓰복만씨 네. 네. 좋아해요. 아 오늘은 그 저희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또 저희 리프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수가 좋아하시는 컨텐츠예요. 맞습니다. 바로, 어. 스타일 <웃음> 체인지! <웃음> <웃음> 자막이 이렇게 갈것 같아요. 어. 스타일 <웃음> 체인지. <웃음> 스타일 체인지 자, 스타일 체인지 어떤 프로그램이죠? 자, 이제 그 저희가 여태까지 3, 4번 네 정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연주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아, 연주 스타일, 그리고 어. 주연이의 스타일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이 스타일 체인지 맞아요 올 때마다 평소에 옷이 항상 각양색색 바뀌는 두 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평소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저는 한... 스타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러블리하고 싶다 하면 좀 핑크핑크한 거 입기도 하고 시크하게 입고 싶다 정장도 많이 입고 되게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스타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오. 이게 저희 과의 특징이에요 저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오늘 가지고 올때 제일 생각했던 게 얘가 제일 안 입는 게 뭐지? 해서 제일 안 입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저도예요 <웃음> 진짜로 그래서 이제 각자 준비한 옷이 딱세 벌입니다 세 벌씩 한 번씩 이렇게 갈아입고 오실 거예요 주주도 한번 그 본인 스타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특징이 있다면 컬러 조합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헐서 아, 헐 맞아요 펄죠, 펄죠. 한,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블랙인데 한 룩에 색깔이 한 3개, 4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연주 평소 옷 입는 스타일 보면 그 스타일은 매번 바뀌는데 네. 컬러 톤은 비슷한 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 주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하의 신발까지 다 달라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전첫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네. 가지고 온 이유가 야 주주다 어, 주주다 어, <웃음> 살짝 입으면 은이것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어, 그래요? 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주한테 한번 입혀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능성인가요? 바로 축구하러 가도 되는 요 아이 그래도 돼요 오. 네. 저희 집에선 정말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색감과 패턴, 패턴이에요 패턴 제가 자주 입는 옷인데 일단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매질 수 있는 룩이에요 이게 한 옷이 아니라 세 개거든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우와.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나시 약간 네. 올라오는 하이넥 나시 원피스가 되어 있고 이거는 요즘 또 유행하는 볼레로 있아요 이렇게 어깨, 어깨에만 살짝 아, 이렇게 되는 거또 얘는 레그 워머까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벌써 극명하게 나뉘죠? 그러게요 <웃음> 너무 네. 달라요 자 지금 바로 스타일 체인지! <웃음> 주주 네. 입장! 주주 입 오! 어울려! 아 어울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제 이 옷의 단점을 찾아왔는데 제로풀를못 네. 해요. 아, 왜요? 왜? 내가 그러니까 너무 트여있어요 근데 그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트위치 제가 한번 가 봤잖아요. 음. 겨드랑이랑 발보여 달라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 나 아니야. 네? 나 아니라고. <웃음> 난 그랬어. 왜날보면거 말해? 찰칵 빠라빠빠. <웃음> 찰칵 찰칵 빠빠빠빠. 찰칵 빠라빠. <웃음> 찰칵. <웃음> 찰칵, <웃음> 찰칵. <웃음> <웃음> 들어와 주세요. 세요 아, 아 연준 선수, 입장합니다. 반갑입은거 같아요. 에? MLB! MLB! 찰칵! 찰칵! 찰칵! 찰칵!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괜찮은데? 아, 너무 아, 요어 보여준 포즈들이 음. 굉장히 편안한 포즈들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음 입고 있는 옷 자체가 편하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 맞아. 편하고 여름 옷이라서 그런지 그냥 몸이 가벼워요. 그치? 어 언니 되게 따다했잖아요 어 너무 전 시원하거든요. 네, 연주가 항상 좀 어른스러운 성숙한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근데 음. 이거 입히니까 진짜 어려졌어. 되게 소녀소녀해. 아, 그래요? 어. 좋은데요? 아 연주는 주주가 자기 옷 입은 거 보니까 어때요? 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언니가 생각보다 너무 더러울 수있어요맞아요그어아전도없 그러니까, 응.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어어 아무도 없어. 아무 아무도 없어. 아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무아 이지 세트지, 두 개가? 네, 같은 데거던데 음, 그래서 이런 옷들은 따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흰색 나시 같은 거 입어도 되고 아니면 얘에다가 다른 가디건 입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남자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굳이 왜 저거를 음. 따로따로 분리해서 여러 개를 입을까 했는데 음. 음. 막상 다입혀보고나니까이거를 음. 그 정확히 알아요. 맞아요. 음. 이것도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나요? 이거요? 저는 이제 촬영할 때 가끔 여기 이렇게 찝어서도 많이 입어요. <웃음> 아, 맞아, 맞아. 알지? 그 힘, 순 찐. 아, 맞아. 야, 야. <웃음> 지, 진짜 다르다 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놀려 나왔을 때는 그냥 진짜 편하기만 그냥 해보였는데 허리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음. 갑자기 스타일이 확 생긴다 음. 잡으면 되게 예쁘거든 다음 의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록은 음. 주주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이런 오. 색감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원피스 음. 음. 너는 원래 한 벌로 끝내는 걸 좋아해? 요 어. 귀찮은 것이라 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일단 <웃음> 기본적으로 옷 하나에 색깔이 지금 네개 보이네요 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단축까지 그니까 많다. 포근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음. 입으면 되게 뜨개질해도 될것 같은 그런 거구나. 야, 톤. 역시 원톤. 네, 저는 톤을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나름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롭탑에 청바지 이렇게 입을 음. 수 있지만 이 아이의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와우! 뒤가 없어요. 원래 이 나시를 입으면 안 돼요. 넣어놓고 등만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니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 딴에 <웃음> 나시를 좀 내려서 아 그럼 속옷만 입는 거야? 예, 안 보이는 속옷을 입는 거죠. 안, 안 보이는 속옷? 아 앞쪽만 하는 아 그런 아게 있어? 앞쪽만 아 할수 네, 있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두분 이제 바꿔 네, 입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시죠. 예예 찰칵 찰칵 약간 뜨개질하고 있는 듯한 그거, 어, 찰칵 찰칵 야, 야 수줍다 수줍다, 수줍다. 수줍어 야야야 순수하다 야, 야. 어, 야. 순수하다 <웃음>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주주 보실게요 네야 네. 네. 이걸 또 소화해 버렸네 목걸이 아니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 방금 여행 해줬어요 아 자, 잠깐 주주도 이제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찰칵 등 근육 찰칵 아, <웃음> 예. <웃음> <웃음> 아니 뭐두분 어때요 지금? 저희 지금은 좀 비슷한 톤이지 않나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입자마자 옷의 행동이 달라져요 <웃음> 제 행동이 그냥 달라진다고 <웃음> 무조건 이렇게 아, 돼요. 네. 아 계속 이게 하는 거야. 스타일이 거잖아. 성격을 바꾼다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오히려 조심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 한발못 아, 아, 아, 움직이겠어요. 아 이거, 배는 배는 괜찮은데 뒤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올리는 순간 이게 거의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 진짜. 어, <웃음> 자 우리 만세 장창 한번 해볼까요? 세일을 맞아서 하나 둘셋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아, 뭐? <웃음> 자 우리가 놀이기구를 탔어요. 이제 롤러코스가내려갈거예요 만세! <웃음> 자, 이럴 입으면, 자 이럴 때 입으면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아나 큰일 난다. 아 그러니까 주주가 이런 색깔 잘 어울리네. 나 하늘색 원래 잘 어울리는데? 무채색보다는 그 색깔 있는 옷을 입었을 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음. 캐릭터도 있고. 네. 음. 저 여기서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어 뭐요? 이게 에 배가 너무 노출이 됐다. 네. 싫다 하시면 네. 어머 어머 좋아요. 오 이렇게 하면 태권도 파란 띠가 되네요 여워졌다 <웃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허리가 훨씬 얇아 보여요 아너 그래? 오, 어, 네. 본인은 평소 이런 옷 입을 때 등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이럴 네.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걸어가요? 자신감 있게 걸어야죠 네 그... 내 등을 봐아 그러면 만약에 그 MT 같은 데에서 네. 그 벌칙이 인디언밥이다 이럴 네. 땐좀 골치가 아프잖아 네. 진짜! <웃음> 아 진짜! 우리 받아.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응, 내 날개뼈 예쁘다. 아 진짜. 오. 이제 그러면 마지막 의상 한번 가볼까요? 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오. 진짜 인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하면 플리츠 스커트. 어 맞죠, 맞죠, 오. 맞죠, 맞죠, 맞죠. 그 위에 와. 이제 비스티에랑 한 크롭 니트를 만 거예요 아, 큰일크에 네, 근데 얘가 이제 미치는 거라서 이너로 이거 입으라고. 이렇게 오, 그 연주는 주제에 어떤 옷을 네. 입을 겁니까? 어, 저는 풀 세팅해왔고요. 일단 제가 아까 입고 있던 옷인데 이게 레오파드일 뿐만이 아니라 벨벳 소재로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원래 트는 걸 좋아하지만 언니를 배려해서 이렇게 위쪽은 가렸지만 또 배는 드러나게. 오 크롭 친구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벨벳이 또 위에 있으니까 소재를 맞췄어요. 잘 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벨벳 바지거든요. 그래요 벨벳이네요. 네, 네, 네. 완전 부드러워요. 벨벳입니다. <웃음> 이 친구들이 가장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서 풀 세팅을 갖고 왔어요. 제가 아끼는 가방입니다. 정말 반짝반짝하죠? 또 저는 악세사리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 하면 금주 목조리 목걸이, 버스 손잡이. 목에 <웃음> <웃음> 이렇게 아, 머리까지 치킨까지 하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마지막, 타딸 셰리. 오, 누구야? <웃음>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아이돌인데? 아이돌 아니야? <웃음> 아, 저 포즈까지 한 거야. <웃음> 아 그래. <웃음> 오. 오 확실히 이런저런 스타일이 진짜 다잘 어울리는 것요 아.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색감 자체가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색감이에요 뭐 크롭티에 플리츠 스커트 이런 거는 자주 입었던 적이 있는데 연보라 이런 레이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요 그대로 다 까만색이었으면? 제 평소 룩 같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연주는 주저히 입은 부분이거든요 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핑크색 옷을 입은 거랑 블랙 옷을 입은 거랑 그 자체만으로도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골드 악세사리를 풀무장하니까 어? 아 맞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바로 고급스러워졌어요. 본인은 어때요? 아, 저는 골드가 조금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대놓고 화려하게 하니까 뭐안 받고 말고 안 보여가지고 음 오, 아 진짜 그냥 잘 어울려 그냥 어디 촬영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그냥 뭐예요 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스타일 체인지 해봤는데 어때요? 평소에 스타일 체인지라면 미도 저도 그렇고 유지혜도 그렇고 살짝 제 옷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연두랑 음. 전둘다 서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어서 아, 그냥 음. 친구집 가서 옷 바꿔 입은 게분아 맞아. 맞아. 저는 딱 느꼈어요. 오늘 주지가 촬영하면서 그때랑 좀참 다른 느낌을 예, 좀 약간 음. 즐기고 있죠. 되게 편안했어 예, <웃음> 예, 바꿔보면서 아, 이거는 다시 한번 입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두 분은? 서로 가져온 것들 중에 베스트. 두 번째로 입었던 연두색 어, 원피스가되게 아, 홈파티할 때 입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어. 음, 음. 음. 저는 지금 옷 왜냐면 저 호피는 잘안 입는데 그냥 음. 이런 스타일은 많이 입어가지고 음. 오늘 얘는 좀 편안하다.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고 네. 마무리 하는 걸로 합시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난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어. 오 저도 골닥스사를 한두 개 사보는 걸로 오아 좋은 영향이에요. 좋습니다. 그래. 오늘. 다 체인지! 체인지!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댓글로 누구 체인지 또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저희가 네. 참고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